안녕하세요 최주부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 화장실 변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니 변화 과정이라기보다 보닥타일 화장실 시공 2년 후의 모습, 현재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비포의 모습입니다. 이 화장실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시공한 몇 가지들이 있어요. 먼저 벽면에 보닥타일을 붙였어요 육각타일 시공이 너무나 하고 싶었는데 타일 시공보다는 보닥타일이 좀더 쌌거든요. 두 번째 시공은 한샘 휴플로어 스타일 바닥재를 일본 짓고 했어요 구매 사이트는 라쿠텐이에요. 미끄럼 방치가 확실한 제품이죠. 세 번째는 샤워 파티션을 설치했어요. 네 번째는 화장실 문을 교체했고요. 다섯 번째는 문고리 교체와 수납장을 블랙장으로 바꾸었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블랙장이에요. 그리고 현재의 모습이죠. 2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이에요. 얼마 전 영상에 올려드렸던 블랙수전 보이시죠? 바닥은 여전히 휴플로우 스타일 바닥재를 잘 사용하고 있어요. 미끄럼 방지가 확실해서 아이들 화장실로 너무 좋아요. 청소는 철수세미로 박박 문질러주고 있어요. 벽면에 보닥타일도 곰팡이 하나 없이 잘 붙어있어요. 아이들이 거의 매일 여름엔 욕조에서 물놀이, 겨울엔 목욕하며 사용을 하는데도 말이죠. 아마도 보닥타일 붙인 후에 바니쉬 작업을 해준 게 곰팡이 없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마무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네, 이렇게 2년째 방치가 되고 있었죠. 끝부분을 잘라내고 실리콘을 발랐어야 하는데 이사오고 나서 귀찮다 귀찮다는 이유로 나중나중 하다 보니까 어느새 2년이 지났더라고요. 얼마 전에 블랙 수전으로 교체를 하고 화장실 마무리 작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천장하고 벽, 이음새 부분에 마무리 안된 보닥 타일을 칼로 오려내주었어요. 보닥 타일 잘라내는 건 힘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난이도 하의 작업이에요. 이렇게 다 잘라내고 실리콘으로 이음새를 메꿔주면 되는데 그 전에 예쁘게 부분 부분 보닥 타일이 붙지 않은 곳을 도려내 주기도 했어요. 이 부분이 바로 마음에 들지 않게 붙었던 보닥 타일이에요. 보닥 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게 붙었다면 칼로 쓱쓱 잘라내주면 돼요. 생각보다 잘 붙고 생각보다 잘 떨어져요. 근데 너무 힘만으로 막 잡아당기면 보닥 타일이 찢어질 수 있어요. 칼집을 이용해서 보닥 타일을 뜯어 주셔야 돼요. 이제 도려낸 타일 모양에 맞게 보닥 타일을 다시 자르고 붙여주면 돼요. 오닥 타일은 가위로도 쉽게 잘려요. 근데 단 스티커 뒷면을 떼지 않고 자르셔야 돼요. 뒷면에 스티커 접착된 부분 그거를 떼어내고서는 가위를 하려고 하면 가위에 스티커가 붙어서 가위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뒷부분을 떼어내시기 전에 가위로 오려주세요. 고 자 이제 보덕 타일을 붙여줄 건데 보덕 타일은 붙였다 떼었다 하는 게 참으로 쉬워요. 이렇게 붙여보고 아니다 싶으면 떼어내고 또 붙여보고 아니다 싶으면 또 떼어내고 다시 방향도 바꾸어주며 자리를 잡아간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붙여놓으면 보닥타일 변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붙인 곳과 원래 붙어있던 곳의 색은 조금 달라요. 근데 이거는 타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다 붙였으면 손톱으로 꾹꾹 눌러서 마무리. 보닥타일의 마무리는 바니쉬. 바니쉬는 위에서 아래면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면 아래에서 위, 왼쪽에서 오른쪽이면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이면 오른쪽에서 왼쪽. 이렇게 한 방향으로 발라주세요. 이 부분은 수납장이 있던 벽 부분이에요. 수납장이 있던 부분도 2년 동안 그냥 방치가 되었었어요. 근데 수납장을 떼어내고 보닥 타일 시공을 마무리하기로 했죠. 보닥 타일을 붙일 때는 한쪽 방향으로 일관성되게 붙여야 돼요. 천장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바닥까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여야 되고요. 벽을 중심으로 위에서 아래로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위에서 아래로 붙여야 해요. 중심이 자꾸 바뀌어서 왼쪽에서 오른쪽 붙였다. 위에서 아래로 붙였다. 이러면 나중에 타일 사이에 공간이 생겨버려서 이도저도 못하는 사태가 발생을 해요. 그럼 가네수공업 땜빵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수납장 설치할 공간은 보닥타일을 붙이지 않았어요. 어차피 가려질 거고 괜히 붙였다가 못자국이 숨겨지면 벽을 또 뚫어야 되거든요. 저렇게 콘센트가 있던 부분은 보닥타일 모양에 맞게 칼로 잘라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천장하고 벽이 맞닿은 부분의 보닥타일은 잘라내주었어요. 벽하고 벽 사이에 보닥 타일도 잘라내주었고요. 화장실이라 혹시나 물이 들어가거나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100% 생겨요. 그래서 바니쉬 작업은 무조건 필수예요. 화장실에 보닥 타일을 붙이셨다면 꼭 해주셔야 해요. 자 이제 실리콘을 바를 차례예요. 실리콘 고수시라면 그냥 바르셔도 되겠지만 저처럼 초보자라면 꼭 마스킹테이프 작업을 해주세요. 귀찮더라도 이 작업을 꼭 해주세요. 이제 실리콘 입구를 잘라내주세요. 힘이 꽤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칼을 이용해서 입구 부분을 잘라내주세요. 그리고 입구에 깔때기를 끼우고 실리콘총에 실리콘을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실리콘 깔때 앞을 조금 잘라내서 실리콘이 좀더 시원하게 나오도록 해주었어요. 이게 바로 실리콘총이에요. 총에다가 실리콘을 넣고 뒷부분을 엉덩이에 꾹 눌러서 고정시켜주고 실리콘총을 쏘고 주걱으로 쓱 펴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스킹테이프를 떼어내면 되는데 이게 마치 무슨 코에 피지 뽑히는 것 마냥 시원하게 실리콘 마무리 작업이 완성돼요 테이프 떼어내는 게확떼면 실리콘이 망가져요 살살살살 떼어내야 예쁘게 자리를 잡거든요 이게 은근히 스릴이 있는 작업이에요 정말 살살살살 되게 세심하게 떼어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실리콘 다시 바르셔야 돼요 실리콘이 떠버리거든요 이렇게 진짜 완성된 저희 집 화장실이에요 보닥타일도 마무리했고 바니쉬도 다 발라주었고 실리콘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어요 보닥타일 화장실 곰팡이 100% 핀다. 6개월 후면 후회한다.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로 걱정을 해주셨는데 의외로 잘 버텨요. 처음에 셀프로 너무 힘들어서 보닥타일 욕 엄청 했거든요. 근데 2년이 지나고 잘 붙어있고 한걸 보니까 인건비 줄이고 매직값 줄이길 잘했다 생각이 든답니다. 뭐든 셀프는 힘들어요. 저는 여기서 고닥타일 화장실 시공 2년 뒤의 모습, 2018년 10월 어느 날 현재의 모습 영상을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인테리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